실제로 위턱과 아랫턱의 위치가 잘못되면 특히 턱이 나오면 주걱턱이고 턱이 옆으로 틀어지면 비대칭인데 어 이랬을 때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호감도 면에서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거나 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보겠고요.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잘 맞춰주면 어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외모적 효과도 적지 않게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미용적 효과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양악수을 무조건 예뻐지는 수술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양악수을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수술하는 게 맞고요. 반대로 얘기하면 또양악수이 너무 위험하고 하면 전부 다 죽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어 반드시 꽤 필요하고 하면 효과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들조차도. 겁나서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거든요. 근데데 어 정확하게 알고 위험도도 정확하게 알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어 많이 어 고려를 한 다음에 수술을 잘 진행하는 것도 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.